오늘 제가 드디어 백신을 맞게 되었어요. 제 피부 강철이라고 해서 주사기가 들어갈 수 있나. 피어버릴 텐데. 전 여기서 접종을 한대요. 떨리네요. 코로나가 없어. 여기 팔 다, 다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블로그 오늘성의 진원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드디어 백신을 맞게 되었어요. 종교 관련 시설 종사자 수원시에서 우선 접종을 할수 있게 해줘가지고 백신 접종하러 갑니다.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엄마도 오늘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갈게요. 어, 가요. 연락해요. 음.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네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백신 맞고 점심에 진웅이랑 밥 먹고 친뭐 하는 거 없어요. 오늘 1차 접종이라서 별로 그건 없을 것 같아요 부작용 같은 거는 2차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작용은 딱히 막 걱정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섭다거나 다만 걱정되는 거는 제 피부가 강철이라가지고 제 피부가 강철이라가지고 주사기가 들어갈 수 있나 잘 피워버릴 텐데 그게 좀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아주 당황하실 텐데 한번 최대한 주사기를 잘 받아들여 보려고 자 바람물입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저 지금 인도를 운전하고 있어요. 저를 일로 보내주셨어요. 주차장이 저기인가봐요. 다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 맞네요. 저는 거의 다 왔고, 오늘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갑을 챙겨서 신분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원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복사하셔야 되죠? 네 오늘 1차 맞으시는 건가요? 네 1차 맞습니다 면상태 괜찮으시죠? 네아니요 가시고요 과거에 코로나 검사 받으적 있나요? 아요 지금 여기서 접종을 한대요 떨리네요 십5분 앉았다 가실 거고요. 네. 나갔을 때저 앞쪽에 이거 예진표 내시고 확인.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백신을 순식간에 맞았고요 맞고 나서 여기 앉아서 15분을 대기하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있을 그런 응급 상황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금방 끝나가지고 하나 둘셋딱 끝!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렇게 조금 맞아가지고 몸에 무슨 반응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한번 15분만 기다리고 가도록 할게요 15분 기다리나 봐요 15분을 30분 이내로 좀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대 그난 아직 없어요 다행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1차 백신 접종 완료하고요 집에 갑니다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뻥이고요 그래도 오늘 그냥 하루 브이로그 찍어볼게요 오랜만이니까 지금 잠깐 진홍이랑 점심만 먹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절대 안정 취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진홍이도 지금 재택근무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밥만 먹고 들어갈 때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정말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어? 진홍! 진홍이 만났어요 왜 이렇게 뿌옇냐 앞에 닦아요 안녕하세요 점심 먹으러 가요 떡볶이 먹으려고요 백신 맞은 먹으려고 소감이, 먹으려고 소감이 어떠세요? 맞았는지 모르겠다니까 <웃음> <웃음> 안 맞은 게 왔습니다 잘 봤을 아, 때 내가 아까 얘기했거든 다만 걱정되는 거는 저 피부가 철이라서 휘어버릴 텐데 그게 좀 곱창 얘기네 내가 봤을 때 백신 안 들어갔어 진짜 0.1초만에 끝났어 <웃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곱창 떡볶이 기약. 여기 송곱창 떡볶이 있네 요즘 떡볶이가 비싸긴 해 32,000원이야 음성, 양성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맛있더라고 그래서 <웃음> 요즘엔 음성이다 라고 판단할 때 아니다. 음성하고 정상을 같이 보여주더라 그래서 <웃음>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 꿀팁을 하나 음성, 양성 구분하는 거야 코로나가 <웃음> <웃음> <토론하고> 음성 코로나가 <웃음> 없다 이것이 어때? 재밌는데? <웃음> 밀떡 있고, 계란 있고, 튀김 있고, 물만두 있고, 소곱창 있고 라면 분모자, 중독당면까지는 기본 그리고 얘만 추가한 거지 갔는데 이거랑 이거랑 있고, 라면이 있어 어묵도 있어 <웃음> 튀김이 있다고? 응, 그게 셀프바라고응 제가 미월당세번 왔거든요 세번 왔어 근데 원래 곱창떡볶이가 압구정 곱떡이 유명해서 뜬거 아닌가? 몰라 되게 유명한 거 같아요 떡볶이랑 곱창이 조아보지 떡볶이랑 원래 뭐 있는데 다른 거 무슨 조합이 있더라 오뎅? 오 <목소리도> <웃음> 아, 너무 웃기는 와 존나 재밌었어 고맙다 아까 아까 백신 맞고 나가 뭔가 약간 좀 힘이 벅찬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갈 기도 하고 어. 아, 스파이더맨된 느낌이랄까? 내가 봤을 때 한번 확이을해봐이돼 진짜로 이게이1이 만에 맞는 게맞는이 많이 네. <웃음> 그게 아니많그많다 많이 많이 많 아니면 진짜 안 맞았을 수도 있이 많이 많이 이제 집에 갑시다. 왜이렇게 피곤하지? 이상하네 집에 가좀 자야겠어요. 갔다 갑시다 파란불입니다 갑시다 집 도착이요. 여러분 이제 백신 맞은 지한 5시간 정도가 넘었고요.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자다가 서울에 또 가야 돼가지고 서울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고라는거 조금 욱신욱신하네요 살짝. 맞긴 했나 봐요. 안 맞은 줄 알았는데. 새벽 1시 조금 넘었는데요. 팔이 아까부터 좀 많이 쑤시네요. 제가 지금 왼쪽 팔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일단은 자고 내일또 카메라 깔게요. 안녕 네 여러분 오늘은 백신 맞고 둘째 날이고요 정인이 안 나가지고 떡볶이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 일어났는데 어제 밤보다는 오히려 좀덜 쑤시더라고요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 무서웠어? 나도 오빠가 보면서 깜짝한거 몰래긴 했어 하나도 아, 안모르지어 네. 오빠 번전등 클릭할 때마다 키워놔서 봐 일단 게임이 너무 어려워 그 마지막에는 솔직히 진짜 내 게임 그 공략을 보고 한 거야 키워놓을 일이 없었어 분명히 내내 내 지식으로는 너무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 거야 응. <웃음> 여러분 저희는 카페입니다 할일 하는 중이에요 저는 설교 및 강의 작성 중 정인이는 할일 중, 유치원 일중 저는 IST 민트, 초코, 플레셔 나는 이런게도 준비됐어요 갖다 대면은 마스크가 열려가지고 후우 이거 이라고탁탔어 아무도 안 됐죠? 나한했어 제가 내일 모레 대구에 가요 아 부산에 먼저 가요 제가 금요일에는 원래는 보일도라는 섬에 가기로 했었는데 거기 캠프를 섬기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 그걸 부산에서 하거든요 아이들 위한 캠프에서 제가 비전 특강을 맡기로 했어요 그 안선이랑 선두분이첫 응. 선관왕 일에 금메달 세개돈 엄청 많이 거졌대 알아나 봤어 나도 금메달이나 딸걸 민수리야 그게 얼마나 힘든데 나도 열심히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네, 가봐 까먹었어 못하고 있었는데 아 미안 <웃음> 미안 정희씨 이제 곧갈 시간입니다 여기 아, 팔다 남은 것 같아 거의 팔도 아, 안쓰지 신기하다 아, 아기들이 아니구나. 준 스티커 붙였어 그래. 갑자기 딱 들어오더니 스티커하 나를 많아주는 거야 근데 제일 주꾸모라는 거준거 제일 귀여운 거 많은 데서 어? 미안해, 나 선생님 주꾸 하나만 더줘 귀여운 거있는데 이거 하나를 주는 거야 어? 근데 이거 가지고 싶은데 그랬더니 두개다 네. 줬어 <웃음> 아무튼 이제 응. 영상 마무리 합시다 그럴까요? 나가서 마무리 하자 아, 정인이 지하철역 데려다주러 왔고요 제가 아이 나안 내려갈게 올라오는 어. 에스컬레이터 없어져 아이. 아위. 인 <놀린>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그니까 구독 좀 해.